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베일 시캔들이 이제 유지가 되는 게 스톡처 하방 브레이크아웃 리테스트 그다음에 이거 생각을 하는 거겠죠. 골드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매도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계속되는 이제 하방 가격 조정 그죠 왼쪽을 보았을 때전 고점보다 조금 낮습니다. 로우 하이죠? 로우 하이. 그다음에 로우 로우. 그 다음에, 롤 하이가 만들어진 것이라면은, 추가되는, 어, 추가, 이제 계속되는, 매도 셋업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종 타겟은 다시 한번 1720쯤이 어, 되겠는데요. 네, 매도를 보고 있습니다. 매도. 이해되시죠? us30 또한, 4시간 차트, 마켓 스트처부분이고요 서포트가 유지된 모습, 상방의 움직임, 한시간차트로 가보면 은 지금 현재 왜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예상을 할수 있는 것은 이제 이런 움직임이겠죠. 우선은 이렇게 가져가 봅니다. 네, 이러한 움직임을 한번 생각해볼 을 수가 있어요. 브레이크아웃이 나와주면 훨씬 더 좋겠죠. 네, 그래서 이거 브레이크아웃을 한번 기다려주고 리테스트에서 US30을 거래하시는 분들이라면 은 이러한 움직임을 한번 생각해볼 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최대한 이제 브레이크아웃 주고 최대한 밑으로 이제 트렌드라인 유지를 해주면서 밑으로 와주면 좋겠죠. 스트루스가 스타무스가 최대한 가깝고 타깃이 조금 더 멀어질 수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골드 차트를 보시면 은 분석한 대로 트렌드라인 위에서 내려오고 있고요. 피보나치 61.8 레지센스 트렌드라인 레지센스 그 다음에 노란 색깔 박스로 강의 때 제가 설명한 노란 색깔 마켓 스트럭처의 하방 브레이크아웃 리테스트 후 예상한대로 거진 1,720까지 떨어진 모습입니다. 위기 끝자락이 1,722 정도가 되는데 네 거진 1,720까지 떨어졌고요. 아직 현재 진행 중인 골드 셋업입니다. 네그 다음은 US30이고요. 마찬가지로 강의 때 설명을 해드린 대로 US30 한시간차트 카운트 트렌드 라인, 상방 브레이크아웃, 리테스트 캔들, 그쵸? 여기? 리테스트 캔들 후, 화살표 레지스까지 상승하는 후에 하방으로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석한 대로 카운터 트렌드라인 상방 브레이크아웃 리테스트 다시 한번 상방 네, 이러한 방식으로 분석은 최대한 간단하게 해주시면서 서포트 레지스 트렌드라인 카운터 트렌드라인 캔들스틱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모든 힌트들이 같이 겹쳐서 나오는 타이밍에 거래 해주시면은 쉽게 좋은 수익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